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이후 암으로 사망시 암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2016 가합 3037 84005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의 사망은 폐암 진단과는 별개의 사고이므로 그 사고가 이사건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이상 원고는 이사건보험계약에 따른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건보험계약은 암진단을 받은 경우 암의 변기에 따라 지급하는 암진단보험금과 암으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암사망보험금을 구분하여 별도의 보험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암 사망 보험금에 적용되는 암 사망 특별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특별 약관의 보험 기간 중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당시에 폐암의 진행 정도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식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사망의 여부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폐암의 발생과는 그로 인한 사망의 일련의 사고라고 할수 없고 보험 기간 내 폐암 진단을 받아 보험 기간 만료 후 사망한 것과 보험 기간 내 사망한 것을 동일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사망한 이상 암 사망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는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암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보험사고 자체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의 해지 이후에 발생한 이상 그 해지 원인이 암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암사망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